포카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숙소 앞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가지고 여기 어제 왔던데 인데 빵이 너무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두번 연속 오기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한번더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정보면은 커피도 이렇게 직접 옆에서 내려줘 그리고 옷도 한번 입으면은 좀 질리거나 그런 옷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옷 사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면은 금방 질려서 처분하고 새로운 옷 사게 되고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좀한 번, 두 번, 여러 번 입어도 절대 질리지 않는 그리고 가격부터 디자인까지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온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제가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린 시간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컨텐츠를 한국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제품을 받아보고 입어보잖아요 그때 되게 마음에 드는 거야 마음에 들어서 이 브랜드 제품을 세 개나 챙긴 거예요 실제로 일본 여행 때 가져와 가지고 입어보고 한국까지 들어가는 과정까지 차근차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옷을 어떻게 활용하고 입고 다니는지 브랜드는 일단 코드그라피라는 브랜드고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 있잖아요 요 바람막이가 굉장히 가성비 좋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코드그라피 패딩 영상 한번 찍었었잖아요 겨울 패딩이 10만원 이하로 굉장히 매력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번에 나온 ss 신상인데 광고를 떠나서 일단은 제가 챙기고 본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링을 조절해서 좀 실루엣도 조절해서 입을 수 있는 우리 또 이렇게 접어 올려서 입는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크롭하게 연출도 할수있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지퍼 라인 여기 보시면 여기 세로 라인 보이죠? 지퍼 상 쪽으로 이게 있는 라인이 조금 세련되고 힙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어깨 이렇게 쫙쫙 벌어져 있는 이런 포인트도 검정색이지만 좀 힙한 포인트를 주는 디테일이다 솔직히 49,000원짜리 바람막이에 이 정도 디자인을 바라기가 힘든데 라인이나 여기 목 부분에 이런 스트링이나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모자도 좀 여유있게 이런 느낌 나와서 그냥 막 휘뚜루마뚜루 진짜 입을 수 있는. 진짜 가격이 말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 끈도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게딱 이렇게 쫙 조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연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컬러도 되게 많이 나와요. 요거는 제가 하나 더 챙겨온 제품 중에 하나인데 오렌지 타이다이 바람막이라고 작년에 좀 이런 류의 바람막이가 많이. 팔렸잖아요? 블랙 컬러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지퍼 옆에 라인이 쫙 들어가 있고 끈이 길게 내려와 있는 그리고 이렇게 끈은 좀 섬세한 점이 뭐냐면 은 길게 내려와서 이렇게 나풀나풀 거릴 수가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원단을 스트링이 너무 날리지 않게 잡아준다 그리고 요 어깨 라인도 요 제품이 훨씬 잘 보이네요 절개가 좀 재밌게 들어갔어 근데 보시면 검은색은 원단이 좀더 부드럽고 요 타이다이는 염색이 워싱이 돼서 그런지 확실히 빳빳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둘다 호불호가 없는 되게 좋은 원단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두 제품을 챙긴 이유가 이 블랙은 오늘같이 그냥 마지막 날에 그냥 귀찮아서 앞에 이틀은 제가 그냥 막 꾸미고 다녔거든요 그런 게 귀찮을 때이 블랙 컬러를 추천드리고 이 제품은 후쿠오카 거리, 도쿄 거리를 거닐 때 <목소리> 자동이야. <웃음> 깜짝 놀랐네. 와, 일본 택시 처음 타봐. 되게 좋다. <웃음> 이거 완전 우리 아빠 80년대 자동차에 있던 그건데. <웃음> 아 <웃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동을 아직 못 먹어봤어요 일본하면 또 우동이잖아요 좀 맛있는 데 있다 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어, 사람 진짜 많다 너무. 네줄인데네줄오 마이 갓. 못 먹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리는 동안 착장 속에 한번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렌지 컬러라도 그렇게 막 부담이 없어요. 투웨이 지퍼도. 조절이 가능해서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고 좀 기장이 길다 싶으면은 옆에 스트링을 조절해서 이렇게 당겨서 입으면은 조금 더 크롭하게 입을 수 있는 전제적인 디테일은 블랙이나 다른 컬러나 공통적인 디테일이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랑 포인트 주기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끝아 이제 반방으로 가볼까 확실히 해외에서 찍으니까 길에서도 막 찍을 수 있고 안 부끄러워서 좋네 그리고 요거 코튼 워시드 후드 집업 제품입니다 코카 여행영상 1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진짜 잘 입고 다녔어요 이게 네이비 컬러라서 안에 블루 셔츠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 굉장히 잘어울리더라고 그냥 딱 이런 일본 분위기에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지 않나요? 체크 셔츠랑 네이비 자켓에 카보에 살로우 여행 올때 이런 식으로 TPO 좀 맞춰서 코디하면은 사진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고 이거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잘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위에가 이렇게 살짝 벌려지는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괜찮고 그냥 딱 일본 감성, 약간 시티보이 감성 그런 감성으로 딱 입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런 뭔가 후드라든지 이런 포켓 들어가는 게 호불호가 없을 만한 후드 자켓으로 나와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일론 캡이랑 입고 다녀도 뭔가 진짜 오만 5만, 이게 5만원짜리인가?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진짜 잘 나왔습니다 네이비 컬러인데 약간 다크 네이비라서 저는 블랙이나 다른 컬러보다 오히려 네이비 컬러를 좀 추천드려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블랙 컬러의 바지랑도 대비되는 느낌이라서 괜찮고 저는 제 구독자들한테 좀 네이비 컬러로 추천을 드린다 봄에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한 가지 단점 뽑자면은 여기 스냅이 있잖아요 스냅이 위에랑 아래 밖에 없어 지퍼가 투웨이긴 하지만 귀찮단 말이에요 지퍼 장국이 근데 여기 하나만 좀더 있었으면은 좀더 편하게 입고 다녔을 것같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 그거 외에는 굉장히 잘 입고 다녔던 근데 진짜 잘 입고 다녔어 그딱이 <목소리> 재밌게 보셨나요? 일본에서 찍은 촬영본 여기까지고 <웃음>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 딱두 제품이 코드그라피 신상 바람막이 중에 제일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거든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또 괜찮은 아이템이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냥 제품이 괜찮다 할 뿐이지 첫 번째 보여드렸던 바람막이랑 동일한데 여기 포켓이 추가된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앞에 보여드렸던 두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굳이 이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좀 하이넥으로 올라온 거나, 후드 달려있고, 다 똑같은데, 다른 거는 이 포켓이랑 이 소매에 이렇게 찍찍이가 들어가 있어서 조절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리치 포켓은 안감이 더 떼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착용감이 더 좋았습니다. 부들부들하고. 조금 더 가격값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잘 나왔죠 뭐 요거 말고는 거의 동일한 자켓이라 보면 되고 사실 조금 제가 이걸 아쉬웠던 게 지퍼가 좀 달라요 앞에 보여드렸던 제품이랑 앞에 보여드렸던 제품은 지퍼가 요 디자인이야 그래서 이거는 되게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좀 뻑뻑하더라 살짝 이기 걸리는 게 있어. 이게 아무래도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냥 바람막이보다 좀 포켓이 더 들어간 나일론 바람막이를 찾고 있었다면 은 그레이 컬러나 이런 건 되게 잘 나와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옷이라는 게 진짜 본인이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아이템을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게 옷이기 때문에 물론 비싼 바람막이, 브랜드 바람막이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제품이 오히려 좋은 점이 디자인이 크게 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더 넣기 쉬워요. 물론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가격 대비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불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드그라피 바람막이 총 3종 제품을 추천드렸고 첫번째 그 나일론 바람막이랑 워시드 코튼 자켓 그 두가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컬러도 제가 소개해드린 것 외에 더 많은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하면서도 보는데 혹시 옷이 예쁘게 잘 나와서 보통 근데 바람막이가 4,5만원 대면은 그냥 나일론 거적대기가 대부분 많은데 요거는 디자인도 그렇고 퀄리티가 확실히 아 코드크라피가 진짜 이제 뭐 스파브랜드도 이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지 할 정도로 물론 할인가긴 하지만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줄 알았으면 더 사먹었을 것 같다 버리자, 나머지 어? 나머지 버리자